1번 지나가고 없어요? 2번 갑어요 아, 이 새끼 새끼똑들은... 쪽드랜네보실죠 진짜 안 넓은데. 저, 해피 못했다, 저. 미쳐. <웃음> oh. 스나 있어요. 스나 잡았어요. 라스트. 라스트 스나. 천천히. 중간. 중간. 이그폭탄타 하나 그냥 서 있다. 이스야